스트리트 파이터 강함 순위 5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 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스토리상 설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 개인적인 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체는 히비키 단입니다. 대놓고 최악체로 만든 개그 캐릭터입니다. 안스빙건 제자인 사쿠라에게도 패배하고 맙니다. 약해인 히비키단도 어설프게 남아. 파동권을 사용하는데요. 즉 일반 사람들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5등급 랭킹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5등급부터 가겠습니다. 홈단은 거대한 체중에 비해 빠른 손과 가공할 만한 점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의 몸이지만 총을 든 성인 남성 5명은 그냥 이깁니다. 혼자서 배가 기지에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달심은 인간임을 초월했는데요. 팔과 다리가 늘어나고 순간이동까지 합니다. 블랑카도 인간을 초월한 신체와 스피드 그리고 온몸에서 전기를 내뿜습니다. 가이와 코디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전작 파이널 파이터에서 매드기어를 소탕한 전적이 있습니다. 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캔은 류와 같이 암살권을 사용하지만 자신만의 기술로 승화한 격투 천재입니다. 전미 격투대회는 나갔다 하며 우승하는데요. 설정상 미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로즈는 베가 장군의 제자입니다. 무려 사이코 파워와 같은 소울 파워를 사용합니다. 가엘의 친구인 네시입니다. 가엘에게 무술을 가르쳐 준 것도 네시이죠. 혼자서 섀도우의 본거지를 쳐들어가 베가를 때려 눕힐 정도로 강합니다. 장기의 푸는 칼에 베어도 통하지 않는 초인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이는 가엘과 줄리, 케미도 쓰러뜨리고, 베가의 진이대, 돌스 멤버 12명을 혼자서 애치우는 사기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사이자 격투가들의 데이터를 주입한 세스마저 배신하는 악랄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제 3등급으로 가겠습니다. 유아 켄의 스승이 고우켄입니다. 한때 고우켄에게 패배해 죽기 전까지 갔지만 극한의 정신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류를 만나기 전단한 번도 패배한 적 없었던 무에타이의 제왕 사가트 류에게 승련권을 막고 가슴의 상처와 함께 첫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베가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곧바로 섀도르의 인자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류를 꺾겠다는 목표 하나로 강해진 그는 사리의 파동에 유혹을 당하지만 견뎌냅니다. 타가트가 섀도르를 탈퇴하자 팡이 새로운 2인자가 되는데요. 한때 베가를 죽이려 했을 정도로 강인한 캐릭입니다. 2등급에선 이름만 들어도 강한 캐릭터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주인공 루입니다. 오로지 무도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사리의 파동도 억제하고 있는데요 사리의 파동에 눈을 뜨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기 캐릭이 됩니다 과거 사가트를 이긴 것도 사리의 파동 덕분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의 보스 길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유전자로 태어난 인간으로 불과 얼음을 다루는 신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생각해 교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섀도르의 총수 베가 장굴입니다. 죽더라도 끈질기게 대체육체로 다시 등장하는데요. 전세계에 혼란을 일으켜 사이코 파워를 강화하는 무서움도 보여줍니다. 세계 종목을 노리고 있는 그의 목표가 허풍이 아님을 보여주지만 끝내 류에게 죽습니다. 그래도 끝판 대장다음 포스를 보여줬기에 많은 팬들이 베가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파이터 세계관의 숨겨진 강자 겐입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는데요. 고우키도 인정하는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의 소원은 강자와 싸우다가 죽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엔 고우키에게 사망하고 말죠. 1등급으로 가겠습니다. 권의 극에 달한 자 고우키입니다. 첫 등장부터 배가 장군을 한방에 쓰러뜨리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데뷔했는데요. 포스가 너무 강해서 다른 강자들도 무서워하는 연출과 대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고우키가 강력한게 사리의 파동에 눈을 떠서 그런줄 알지만 사실은 파동을 억제중입니다. 파동을 억제하면서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강자 오로입니다. 고우키와 기를 애송이 취급할 정도로 강력하고 차원이 틀린 사기 캐릭터입니다. 나이는 1 4 4살이 넘으며 오랜 세월로 터득한 신통력으로 바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한쪽 팔을 봉인시켰습니다. 양팔이 다 있었더라면 고우키도 죽일 수 있는 최강급 캐릭입니다. 이제 신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로를 능가하는 캐콤이 인정한 차원이 틀린 개사기 캐릭 광기의 오니입니다. 고우키가 사리의 파동에 완전히 잠식되었을 때 되는 모습으로 신급인 괴물이 됩니다. 안그래도 사기급인 고우키가 더욱 사기급이 되어 이길 캐릭터는 현재로서는 없다는게 공식 설정입니다. 마블 때 캐콤, 인피니트에서 타노스가 사리의 파동을 탐내기도 했었죠. 마블 세계관의 타노스급은 되어야 광기의 온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댓글로 정보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음편은 킹오브파이터가함순위를 다음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